네 안녕하세요 피투게더의 샹키입니다 오늘은 5주간 8kg를 감량했던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평일 10월이고요 퇴근 후에 운동하고 샤워하고 이제 10시 40분 정도 좀 늦은 시간이죠 오늘 운동이 늦게 끝나서 지난번에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반찬으로 그리고 김치류, 야채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식단으로 보여드렸었잖아요. 사실 두 번째 식단을 또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 했는데 이게 제가 열심히 요리를 해놓고 보니까 첫 번째 식단이랑 크게 막 다르지 않아서 보여드리기도 약간 민망하고 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첫 번째 식단에서 소고기 우둔살로 대체하고 김치류에 추가해가지고 오이랑 가지무침 뭐 이정도만 추가가 된거거든요 칼로리 차이도 별로 없고 양질의 단백질 단백질의 구성에 조금 변화가 있었다 뭐 이정도 밖에 없어서 오늘은 이제 왜 회사원들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가 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회사원들은 다이어트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해요 아침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다가 뱃살을 만져요 뱃살, 뱃살이 잡히면 언제, 뭐야 이거 언제 이렇게 까먹고 또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이제 퇴근을 했어요 퇴근해가지고 뭐 먹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딱 하고 나와서 거울을 딱 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언제 아 아까도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빼야겠다 그냥 빼야겠다 이몸 이 빼야겠다 건강을 위해서 내 쉐입을 위해서 자신감, 자존감을 더 되찾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결심을 했으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검색을 하죠 우리 직장인들은 검색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건 찾아봐야 됩니다 검색을 하는데 저탄고지 또 뭐야 원푸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막 나오죠 홍수예요 정보의 홍수예요 너무 종류가 많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굶자 제일 쉬우니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고구마랑 닭가슴살 정성을 들여서 싸워요 이걸 먹어요 이렇게들 다이어트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또 안하시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딱봐와 이거다 아, 아침 굶으면 되네 난 원래 아침 안 먹는데 아침을 굶자 제일 만만한 게 아침이니까 점심에 굶으면 배고프고 저녁에 굶으면 힘없고 놀아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아침을 굶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 안 먹던 거 이미 원래 안 먹던 몸에 맞춰서 기초대사량은 낮아져 있는데 직장인의 관점에서 보면 다이어트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이어트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하고 내 환경에 무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이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직장인한테는 하루 이틀 굶고 살 빠진다고 생각하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일도 못하고 뭐 잘못했는지도 몰라 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던 식단은 직장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닭가슴살 스테이크 가공 스테이크나 혹은 닭가슴살을 회사에 들고 가서 그걸 반찬으로 그리고 야채나 김치류 그리고 밥뭐 이렇게만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제가 보여드린 식단이랑 거의 유사한 식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점심은 자연식으로 그냥 일반 식사를 하세요 하시고 저녁은 이제 퇴근하고 또그 식단을 먹는 거죠. 혹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소고기 건강한 야채류랑 같이 이렇게 드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밥을 재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양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120g을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때. 근데, 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120g 어떻게 재냐, 저울을 가지고 다니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저는 이런 저울을 사용해요. 0점 조절을 하면은 밥의 양만 저울에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간편해요. 이거를 딱 10번만 해보시면은 그때부터는 안 보고 그냥 퍼도 진짜 신기하게 이건 150g이야 120g이야 그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눈대중으로만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이 어렵지 1번만 하시면은 밥양 정확히 맞추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굶는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두달세달 정도는 잡고 여유롭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해요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식단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보충 영양소들을 많이 필요로 해요, 몸이.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때 추가로 섭취했던 영양제들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꼭 먹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일본에 출장 가서 사왔던 카베진이라는 양배추 양, 양배추 양배추약이고요 위를 편안하게 하고 또 위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요거랑 같이 섭취하는 게 프로바이오틱이라는 유산균 제품인데 요거랑 요거랑 아침에 하나씩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는 이유는 흡수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위의 기능이 약한 편이라서 다이어트 때는 먹는 것도 적은데 그나마 먹는 거라도 잘 흡수하고 몸에서 잘 써야 되니까 또 아침에 유산균 제품하고 카베지를 먹고 있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일단 상온에 보관 가능한 유산균 제품이기 때문에 요걸 제가 먹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가다 아침 먹고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이후에 비타민을 먹습니다 그리고 얼라이브 비타민이고요 남성용 얼라이브 제품이고요 알 크기는 요정도 좀 크죠 그리고 일단 피곤합니다 뭐 엄청 운동을 하지 않아도 다이어트하고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몸이 좀 피로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는 밀크시슬 오늘 R3에서 나온 제품인데 간의 피로를 좀 덜어주고 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밀크시슬 제품을 먹고 있고요 이 제품을 선택한 거는 뭐 가격대비 밀크시슬 의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 견과류를 좀 많이 먹습니다 다이어트 식단 때는 지방을 많이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오메가3로 알약으로 먹기보다는 그래도 포만감을 조금이라도 줄수 있는 4차인치 혹은 아몬드 위주로 지방 섭취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경과류로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회식에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불안 어, 다이어트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지 그쵸?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 때만 제가 일시적으로 좀 먹었던 사용했던 제품인데 이거는 가르시니아 가르시니아 제품은 과도한 탄수화물의 흡수를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효과가 사실 뭐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뭐 뭔들 그렇겠습니까 비타민 먹는다고 뭐 힘이 펄펄 나고 뭐이카베지 먹는다고 갑자기 이득막 물론 소화를 시키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 정신적인 것도 크고 사실 안 먹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회식 때는 또 가르시니아를 두알씩 챙겨 먹었습니다 평소에 먹던 것보다 한두 개 추가해서 좀더 건강에 신경을 써주면서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건강이 외적으로 멋있게 보이는 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몸안도 건강해야 되고 겉으로 보이기도 건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챙겨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먹고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비타 하루 되세요.